반갑습니다. 손흥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밤입니다. 세월이 너무 잘 가죠. 9월도 벌써 반이나 지났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예방접종 2차까지 맞느라고 좀 힘들었고 바빴 고요. 이번 주에는 또 졸업 석사 졸업 시험이 눈앞에 있어서 사실은 신경은 온통 시험에 지금 가가 있긴 합니다 공부도 되지도 않으면서 어, 이러는 중에 어, 국토부에서 오늘 보도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또 이건 짚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인사드린 지도 너무 도 오래된 것 같고 어, 이래서 오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국토부 발표한 자료가 어떤 게 있냐 했더니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리고 어, 도심의 주거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심 안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땅들을 싹싹 끌고 모아서 집을 지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정부가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죠. 방향이 맞지 않아서 정부에서 원했던 그런 방향에 이제 정책이 펼쳐지지를 못했고 어, 그러다 보니 자꾸 배가 지금 산으로 가고 있죠. 부동산 정책이. 그큰틀 중에 이제 하나가 공급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뭐 원도심을 원하겠죠. 그 도심 안에 어 토지를 어떻게 먼저 집을 어떻게 공급할지를 플랜을 보여주고 그 플랜을 맞추어서 땅을 어떻게 이제 뭐 매수를 하는지 그 땅을도 매수를 하고 나면 집은 어떤 평형대를 몇 세대를 어떻게 지어서 그리고 어느 세대에 어느 연령대에 어떤 평형을 어떻게 공급을 하는지 가격은 얼마로 하는지 시기는 언제 공급하는지 그런 정책을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듯이. 어, 멸실되는 구주택과 새로 공급되는 그런 새로운 어, 신규 아파트들이 수요와 공급에 어, 이렇게 톱니바퀴 맞추듯이 잘 맞아 돌아가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효과를 볼수 있게 되어 있죠. 어느 한 군데라도 엇박자가 나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어, 이제 그러다 보니 수요는 계속 꺼내지가 않고, 그리고 공급은 점점 더 쉽지가 않고 뭐 그동안 또 계획했던 게다 지어져서 집이 되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년, 7년, 10년 뭐 이런 플랜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곽에 짓는 뭐 대단지의 그런 공공은 사람들이 크게 또 선호하는 것도 아니죠. 어 그러다 보니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그런 집들의 수요가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땅이 턱없이 공급으로는 어 공급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짜낸 국려지책이 아마 지금 오늘 발표한 이런 보도자료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어, 여기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을 늘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이 그동안은 5 0이 최대 면적이었습니다. 이걸 60으로 이렇게 늘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방을 그동안은 두 개까지, 투룸까지가 최대였던 도시형 생활형 주택이 방을 네 개까지, 요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겠답니다. 올 연말까지.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이, 어, 그동안은 85까지, 만약에 오피스텔을 공급을 했다 하면, 어, 아파트는 우리가 그 노대, 노대 있죠, 노대. 노대로부터 한 1.5m 까지는 우리가 실제 그 주거용 안에 어떤 그 용도로서 넣, 이렇게 분양을 해가 넣더라도 서비스 면적이었습니다. 분양 면적이 안 들어가고. 근 오피스텔은 그런 게 없었죠. 당연히 그 발코니 면적보단 만큼은 더 작게 마련입니다. 안에 그 전용 면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 오피스텔 전용 120이 우리 아파트에 아마 85하고 비슷한가 봐요. 전용 면적이. 여기 이제 120까지는 바닥난방을 허용을 하고 요거 역시도 11월까지는 옵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이제 짓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지원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뭐 이런 걸 지을 때는 기금지원 한도를 상향을 하고 금리를 조금 낮춰준대요. 어, 그리고 과밀 억제 권역에는 그동안 오피스텔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었던 거를 요거를 어, 또좀 배제를 시켜준다 하고 어, 그리고 한도를 3,500에서 그러니까 3억 5천에서 3천 3천 오백만원에서 5천만원이던 거를 5천에서 7천으로 대출 한도를 요한 세대당 요렇게 늘려주는 모양이에요 금리는 좀 내리고 요렇게 한다라고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급 속도가 좀 늘겠죠.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동안은 집을 짓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심의 있잖아요. 심의. 그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통합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요거를 10월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답니다.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면 인허가 이제 그 기간이 9개월이던 게두 달로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허그에서도 어, 그동안 고분양가 그 분양가를 책정을 할때 10년 된 아파트든 뭘 20년 된 아파트든 인근 시세그 산정하는 거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동안 그런 거를 비슷비슷한 아파트끼리 어, 기준을 좀 합리화해서 어, 그렇게 해서 어, 기준을 삼는 걸로 바뀌는 걸로 지금 매뉴얼을 요 9월 안에 이렇게 나와있네요. 어, 허그에서 어떻게 분양가 심사를 하는지를 보고 어, 일반 분양을 신청하려고 어, 대단지에서 신청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부산은 실제로. 이걸 어, 보고 잘 넣으려고요. 어, 그리고 분양가 상한 이제 심의 기준을 아주 구체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을 할수 있게 아주 구체화해서 그 매뉴얼을 10월까지는 개정을 한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금방 큰 틀은 아까 앞에 짚어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글걸로쭉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금 향후에는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동안 오프라인 생활에서 온라인 생활에 아주 익숙되고 언택트 시대가 와 있죠 사실은. 그냥 나 홀로 인터넷 안에서도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 시대와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생활도 하면서 사무실로 같이 설수 있는 그런 어떤 주택의 삶의 유형들이 앞으로는 필요해지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거를 도심 한가운데좀 짜투리 땅이 있다든지 이러면 대단지로 아파트를 다 밀고 이렇게 굳이 안 지어도 도심 내 짜투리 땅에 이런 걸 공급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이제는 제도화를 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냐고 쭉 그냥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요. 아까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2, 3인 가구가 계속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 소형 있죠. 원룸형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아파트처럼 개편을 하는 거예요. 60제곱미터까지 하고 방도 뭐세개 거실 다 넣어서 이렇게 해서 어, 하는 걸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살만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도시만 가운데 원룸형 다다닥 지어놔도 너무 좁아서 신혼부부도 못 들어가는 그런 또 원룸들은 사실은 공실이 나서 남아 돌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이 필요한 그런 크기의 집들은 모자라서 또 난리가 나고 원룸형은 남아 돌고 그렇게 이중성이 있었던 것을 완화를 해서 60까지 아파트 소형처럼 짓도록 바뀌고요. 주거용 아까 오피스텔은 그동안 업무시설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일부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그동안은 바닥 난방을 설치했는데 이거를 120 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이 돼야지만이 뭘 살림집처럼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법을 개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 기금 한도를 좀 늘려주고 금리도 현재 금리에서 1%를 내려서 어 건설사나 시공사들이 많이 짓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 놨네요. 대출은 쪼아 붙이지만 또 공급을 할 때는 또 대출을 내려줘야 어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집들을 공급할 계획들이 쭉 있고요. 어그 다음에 3기 신도시하고 어, 도심 안에 공급 대책 등으로 향후 10년간은 아주 획기적으로 현재 계획대로 다 된다 하면 주택의 공급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어, 제가 지금 그 부동산, 그 부동산 경제학과에 지금 석사 수업 중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40년에 대해서 책을 이미 절판이 됐더라고요그 책이 중고사이트에도 그 책이, 그 책이 한20 30만원 이상 호가로 거래가 된다라고 하던데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수업을 첫 수업을 들었어요 아 근데 이 책을 제가 왜 이제 알았지? 그래 을 만큼 정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 이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게 묻어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집값이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정부도 어쩌지 못할 정도만큼 해가 산으로 갈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한마디로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전세까지 뭐다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물량을 공급해야 이게 안정이 될 거라 싶어서 굉장히 많은 플랜으로 향후 정말 1 0년전에는 획기적인 양이라 싶을 정도의 물량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계획대로 다 실행이 되면 향후에는 그러면 집값은 이 물량들이 다 완공될 시점에는 당연히 저절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은 계획은 갖고 있지만 공급이 안 되고 집은 너무나 모자라고 특히 수도권, 서울 이런 쪽은 그런 상황이라서 올라가고 있지만 나중에 공급이 다 되고 뭐 이렇게 해, 그게 해결이 된다 하면 당연히 해결되겠죠.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정책상 모자라면 자꾸 더 사가지고 오고, 자꾸 사가오다 보면 나중에 남잖아요. 집에 어떤 뭐 쓰는 물건들도 맞죠? 똑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량 공급을 하려고 정부에서 최대한 플랜을 짜서 선을 보이고 있고 뭘그 완화 물량 완화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공급이 될 점. 그 전에 어쩌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만큼 가다가 안정되는 시점이 그런 핫버튼이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어, 그 물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 전에 내가 투자로 어딘가에 뭐 들어갔다 하면 정리를 하나씩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선 내가 당장 살 집이 없는데 이거는 빨라야 뭐 정말 한 10년 이의 일이다 이러면 10년 동안 집값이 지금의 따버이돼 있을 수도 있겠죠. 따블대가 있고 물량 공급할 때 따블데 금액에서 50% 조정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어 그런 걸 조금 미래 흐름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어 지금 굉장히 좀참잘 바꾼다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통합심인데요. 현재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있는 건축 여기 보시면요. 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축, 그 다음에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사항 이거를 정말로 원스톱으로 한 번에 딱 통합심의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각, 각 부서별로 그냥 자기 부서 거는 자기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건축가는 건축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하나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나머지 다른 것도 다 변경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솜털같이 많은 세월에 뭐 세월이 좀 먹겠나 이러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이러면서 그런 그 동안에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안 봐요. 나와 있어요. 통계가. 지난 5년간 5년 동안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통합심의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16%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부동이랍니까? 복지부동 그러니까 내하고 연관이 크게 없으면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고 안 하고 내 것만 잘 챙기면 되는 게 사고를 내지 않은 지름길이기도 한 거예요. 업무사고를 어, 나는 친절을 베풀어서 빨리 해주려고 뭐 예를 들어 인허가를 막좀 서둘러서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뭐 만약에 책임과 문책이 돌아온다. 왜 이렇게 빨리 해줬나. 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문책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딱철 안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공무원의 사회가. 정부가 원하는 게 그동안 그렇게 하면 다치지 않고 지나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뭔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한테 어, 보너스와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그런 게 차별화가 되면, 정말로 이렇게 복지부동의 그런 사회는 아니었겠죠. 정부 정치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 그런 것처럼, 제도는 있었지만, 전체는 16% 밖에 활용을 안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강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주체라 면 재개발인 경우에는 조합 사무실, 조합이겠죠. 그죠? 뭐 개인이 뭐 신청한다면 하뭐 개인 건축주가 될 거고 그렇게 신청을 했을 때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통상적일 경우에는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인허가 소유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을 하겠습니다. 해놨습니다. 이거를 아예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를 시월까지 제가 마친대요.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작 됐었어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그리고 이제 허거 고분양가 관리 제도도 바뀐다 했잖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기준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동안 에 인근의 모든 사업장과 평균 시세를 무작백기로 그냥 비교를 했습니다. 거리 뭐몇 뭐, 얼마 이내, 그 다음에 지연지 뭐, 1년 이내, 뭐, 아이 그니까, 1년 안에, 아니면 1년 안에 지연게 없다. 그러면 뭐, 몇 미터, 뭐, 몇, 백, 100, 뭐, 백 미터인지 1km인지 헷갈리는데요. 그 거리 이내에, 뭐 모든 아파트를 같이 비교했는데, 이제는 단지 규모도 어서 비슷한 거. 그 다음에 뭐, 일군 브랜드면 1군 브랜드끼리. 나홀라 아파트, 뭐, 중소 브랜드면 중소 브랜드끼리. 요렇게,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그 유사 비슷한 사업장끼리 선별적으로 추려가지고 적용하는 걸로 이게 이렇게 해야 맞죠 이것도 어, 인근 시세는 요런 식으로 하는 걸로 바뀌고요 비교 사업장을 또 선정을 할 때도 어, 기준 충족 단지가 없을 경우에는 점수 범위를 완화해가지고 어, 없다 이게 아니고 점수를 완화해서 비교 단지를 좀 비슷한 유사 단지를 찾는 그런 걸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 평균 분양가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아주 합리적으로 이제 평균 분양가 그 시도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아주 가이드라인만 심사 가이드라인만 그 공개를 했대요 고분양가 관리 그 제도 요 자체가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분양가가 도대체 이렇게 나왔나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를 심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세부기준을 공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도 진작 박해사야 했던 내용이죠 어, 이제 그러다 보니 분양가 상한제는 해당 시군구가 그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는 있지만은 그동안은 각그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이런 게다 달라서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대요. 이거를 이제 아주 구체화해서 잘 하도록 해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 파일이 쭉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 오늘 치어드렸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어,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요런 게, 그동안은 원룸, 투룸형이 최대였고, 방두 칸짜리밖에 못 지었어요. 어, 짜투리 땅이 이렇게 있어서 좀 편리하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거를 우리 아파트 소형, 방 세간, 방색한 방세 거실 하나, 요런 거 있죠. 어, 60제곱미터까지. 그런 타입을 이제 짓는 걸 허용을 하고요. 몽땅 다 그렇게 또다 짓는 거는 안 되고, 어, 그것도 이제 또 한도가 있겠죠. 면적의 한도가 주어집니다 그 안에서 이제 짓도록 어, 그렇게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바뀐게 오피스텔에 어, 바닥난방이 들어와야 뭐 사람이 잠을 자고 뭐 집처럼 설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거를 이제 또 120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어, 옛날에 그 제가 제가 어 학사 그 수업 받을 때 부동산학 학사 수업 때 어떤 그 말씀을 하셨던 교수님이 계셨나 하면요 어 도심 한 가운데에 어 전철 내리면 굉장히 편리하고 어 이런데 정도 같으면 굉장히 좋은 자리네 그런데에 어뭐 공공 임대 아파트 이런 게꽉 들어선다든지 어. 그 다음 사투리 땅에 아까처럼 뭐 이렇게 편리하게 내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아도 살뭐 그런 집들이 공급이 너무너무 충분해져 있을 때 그럴 때는 내가 들고 있는 집을 전부 다 팔아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무수택으로 있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집에 대한 그 이제 기소가치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아주 교통 편리한 도심 속에 원하는 집을 다살수 있으면 굳이 목매달아서 집살려고안 해도 된대요. 그까 가지고 내 인생을 그냥 즐기고 정말로 인생에 하고 싶은 거, 소중한 거, 뭐 집을 위한 이런 주거 안정비에 다쓸게 아니라 뭐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뭐 200년, 뭐 300년 살거 아니니까 어 살고 있는 동안에 어 즐겁게 행복하게 어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어 뭐든지 귀할 때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뭐, 가격이 올라가고, 막, 뭐, 그런 거 거지 너무나 흔해져 있으면, 아무도 뭐, 안 그날도 보면 그 귀해지지가 않는 거죠. 빨리 사실은 그런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들이, 어, 사실은 프린트기를 제가 이제 바꾸면서, 어, 아들이 어제도 사무실을 잠깐 왔다 갔는데, 엄마, 우리 나이 때는 정말로 이거, 집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다살수 있겠냐고 자기 또래들이 집값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하게 사고 싶어도 뭐 대출은 해주는 것 같아도 금액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봉, 연봉들이 또그또 그, 또 한도를 하나 또 가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 아들아 알았어 일단 알아서 알아서 이러고 얼른 버리는데 <웃음>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항의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아들이 그거 보면 아까처럼 교통 편리한 도심에 60제곱미터 3인 가족 살수 있는 원룸형이 아니라 이런 소형 아파트 같은 그런 집들이 빈 짜투리 땅에 조금 공급을 할수 있으면 대신 주차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어, 그런 쾌적한 아파트가 들어서기만 한다 하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명절 잘세시고요 저는 금요일날 졸업, 석사 졸업시험 잘 마치고 <웃음> 그리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